마침내, 이 세계에 도달했군요. 좋아요. 쓰러져가는 우리 세계를 위해,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. 이제부터는 저희도 전선에 합류하겠습니다, 관리자님. 이 눈은 아이기스 함교 시스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. 원한다면 언제든 함선을 호출할 수 있죠. 어때요, 관리자님? 함께 탑승해보시겠어요? 방수무장 시스템 전개 아이기스 온라인 금지를 지키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어 1번부터 5번 무장을 전개 디바이스 세트 온 팔라디움 월 사출합니다 이건 예상 못했을걸? 방벽을 사서 하겠습니다 조준 팔라디움 프로토콜 기동 조준. 예상대로야. 전술 변경. 활로를 열겠습니다. 오버 히트. 성우는 전이고. 큰 날개를 펴라. 아이기스! 계산대로네. 전술 변경. 이걸 예상 못했을걸? 아이기스 스탠바이. 한계치까지. 알았어! <웃음> 디바이스 파츠 교체. 돌입하세요. 단표축 연산 완료! 포문기박! 발사! 파악했어! 무장 교체! 활로를 열겠습니다! 아이기스 스탠바이! 한계치까지 발사! 계산대로 네 디바이스 파츠 교체! 돌입하세요! 파괴합니다! 잠시... 물러나겠습니다... 이쪽 세계에서 가장 놀랐던 건그 드라마 유혹에 함규겠네요. 대체 어떻게 그렇게 불순하고 낯뜨거운 걸 공공연하게 방영할 수 있는 건지... 네? 색도 있다고요? 머리카락이 점점 하얗게 새는 건 이식한 고유무장의 부작용 때문이에요. 딱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만, 제 머리가 그렇게 신경 쓰이신다면 조치를... 어... 예? 어울린다고요? 아, 아니... 그... 감사합니다